아니, 이상하저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사람이사람다이이 사람은 이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기야, 사기. 말이 안 돼. Let me have a guy. Okay. Start. No, <웃음> 아! <웃음> like why? 그렇게 된다니까. 아, 너 플레이스먼트. Oh. <웃음> like that? Like this. 오, oh. like that. 오, oh. 오이거다 oh, like oh, Yes. Yeah. Like this. Okay. Like this. Like this. 저건 진짜 그냥 게임을 위한 모니터네. 어제 게임만을 위한. <웃음> <웃음> 어, 저걸 저걸로 간다고요? 오. 어, 나깔끔한데 어, 어, 아, 어, 오, 대박이다. 야! 야! 야! 야! 야!